저 진짜 이거 소름 돋는 거야너 핸드폰 색깔 뭐야? 해가지고 이게딱 열었는데? 사진 한장 또르륵 그 사람이 증명사진 그때 약간 아 뭔지 알죠? 이렇게 아. 자 오늘은 헤어진 전 애인이 생각나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이 생각나는 순간? 저는 같이 좋아했던 노래 들을 때 왜냐하면 아. 공간이나 이런 데는 뭐안 가면 되는데 노래는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안 듣기에는 뭔가 아깝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노래가 삭 들리면 은이 노래 그 친구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아, 맞아. 저는 진짜 잘 없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너무 사무치게 외로울 때한 번씩 생각은 나죠. 자한번 바로 해볼까요? 바로 근데 볼까요? 저는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게 뭐예요? 양정훈 여자친구 대기? <웃음> 고슛태 헤어진 전혜인이 생각나는 순간! 고슛! 너 방금 뭐 하려고 그랬어? 어? 아. <웃음> 이게 뭐야? 아, 이렇게 고민. 그 순간, 그 순간. 이렇게. 땡땡땡이 먹은 땡땡땡. 진짜 가려진 성이 없네요.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이 먹은. 그이 이가 이 이가 뭐지? 전 애인과 함께 먹은. 아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 뭐전 애인이랑 같이 먹은 맛집 갈 때. 설마 정답? <웃음> 어 비슷하다고? <웃음> 너 뭐야 너 수박 먹었어? 지나가다 같이 먹은 맛집 보일 때 어? 지나가다가 같이 먹은 맛집이 보일 때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나가다가 이제 스쳐가는 그런 어 공간들이 보일 때 약간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는 되게 데이트 장소로 많이 가잖아요 연남동이시군요? 전 연남동에서 모든 사람과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남동에 걸으면 음식들 하나하나 보일 때 가끔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아 그래? 이럴 때 생각이 나요 야, 맛집 보면 와침 줄줄 나오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웃음> 집이 있으면은 애인, 친구들, 부모님, 싹다거든요그 친구와의 추억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전 여친, 현 여친, 전전 전 여친도 다 갔었어요. 이게 오래 사귀다 보면 은 주로 데이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식당도 있을 거고 맞아. 이런 거 보면 생각이 엄청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런 게 하나 생각나면 이 맛집에 갔다가 다음으로 갔던 카페도 생각나고 아. 코스가 생각나는거요네 맞아요. 진짜 아예 있기 전까지는 아련한 것 같아. 요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음. 다른 사람에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못 받을 때어 네. 이거 길다. 두 줄이네. 어어 어, 두 줄이네? 다른 사람에게 못 받는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데? 헤어진 전 애인이 생각났던데 다른 사람에게? 연주야 최근에 떠올려. 다른 사람에게 전화 온줄 알고 받았는데 지웠던 전화주신 거 버는 거야. 그래서 못 받을 때? 그런 거 전혀 달라요? 네. 내가 준 선물 돌려달라고 했는데 못 받을 때? 전여자친구랑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적당한 리액션을 못 받을 때? 아! 허허. 다른 사람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받았던 행동을 못 받을 때? 이거라 다른 사람에게 전 사람이 당연히 해주던 행동을 못 받을 때 아, 당연히 해주던 난 이런 거 있으면 더 생각나 막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조금 긁혔어요 그러면 <웃음> <웃음> 이거 소매 이래 이러면서 후다다닥 가가지고 맨날 반찬 거 붙이면서 진짜 막 나를 이렇게 딸바보처럼 키우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건 생각이 나죠? 사랑할 때 우리가 이제 막 이것저것 해주잖아요 아침에 물을 떠다 준다든지 자기 전에 잘 자라는 말듣기라던가 아니면 항상 이제 밥 먹을 때 내가 콜라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맞아. 그럼 항상 이제 내 앞에 뭔가 주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콜라도 같이 주문이 됐었는데 어... 그게 안 되거나 <웃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데 이 사람한테 전 사람만큼의 기대를 해버리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면 좀현 애인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요? 지금 애인한테 전 애인을 빗대어 본다? 그거는 좀 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되게 나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주문할 때 콜라도 시켜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웃음> 전에는 그랬는데 <웃음> 이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 버리면 <웃음>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너무 미... 맞아 맞아. 아, 근데 안 그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 확실히.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못 해주면 다른 걸로 채워주겠지, 사랑을. 알겠습니다. <웃음> 자, 다음 거. 희, 함께 주머니에서. 어? 사진이 주머니에서 나올 때와와 와. 이거 진짜 개쉽다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인생 내 컷이나 아. 서로의 증명 사진이나 아 이거는 경험해 본적 있어요 맞아. 헤어지면은 손은 당연히 사진을 다 지우죠 근데 음. 나도 입고 있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놨다 맞아 아니면 옛날 지갑이라던가 어. 계절이 바뀌면서 헤어졌다면 그전 계절에 입었던 옷을 아. 주머니에 찔러져 있었다거나 오. 그랬던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전 애인의 사진이나 뭐 편지 이런 거 그냥 다 찢어 없애버려요? 아 바로는 안 버려요 전 애인 뭔가 좀안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버리는 것 같고 좀 그래도 좋게 나의 좋은 기억이 하면 안 버리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걸 발견하면 바로 그 집에 세절기가 있어요 세절기 이렇게 넣어버려요 아 어, 집에 그런 게 있어요? 네아 내가 세절기에 스티커 사진을 넣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세절기가 있는 게 신기한 네. 거야? <웃음> 저는 저만 이렇게 잘라요 제 얼굴은 못버리겠어서 <웃음> 저 진짜 이거 소름 돋는 거. 야너 핸드폰 색깔 뭐야? 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사진 한장 또르르. 그 사람이 증명사진. 그때 약간 아! 뭔지 죠 이렇게. 아. 근데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건 해어졌을때한 해줬, 번씩 집을 다 뒤져봐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집에 초대를 했어. 왔는데 와! 이 상자는 뭐야? 하고 열었다가 <웃음> 기숙한 거에서 오빠 인연은 누구야? <웃음> 보관을 하실 거면 자물쇠를 걸어두시던가 절대 걸리지 마세요. <웃음> 그러면 어, 다음. 아, 이건 그냥 뭐야? 다시 갔을 때? 전 애인과 갔었던 모텔을 지금 현 애인과 다시 갔을 때전 애인과 행복했던 홍콩을 다시 갔을 때전 애인과 함께 살던 동네를 다시 갔을 때전 애인의 자취방을 같이 다시 갔을 때 <웃음> 촬영하다가 중간에 메모리가 부족해서 끊고 다시 갔어때 <웃음> 아, 방금 전에 있던 아, 일이잖아요 아, 아. <웃음> 정답! 전 애인과 행복한 기억이 있는 여행 장소를 다시 갔을 때 <목소리> <목소리> 뭐야? 내 시크 계절에 <웃음> 그 사람과 처음 무언가 해봤던 장소에 다시 갔을 때 고백을 했던 장소라거나 처음 만났던 장소라거나 그 사람과 헤어진 장소라거나 내가 회를 아예 안 먹는데 그 사람이 회 맛있는 횟집을 데려가 준 거야 가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회가 그때부터 그래? 먹게 됐어 만약에 어 그랬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 횟집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나를 다르게 한번 바꿔줘 자 오케이 다음 두 사람에게 네모가 흘러나올 때 어? 응? 두 사람에게? <웃음> 왜 웃어? <웃음> 무슨 게 뭐가 있어? 아니 네가 생각한 거한번 말해 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생각한 거한 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흘러 나올 때면 무조건 노래인데. 두 사람에게 특별했던 노래가 흘러 나올 때. <웃음> 어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올 때. 아 이거 진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둘이 자주 듣는 노래가 있을 맞아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노래도 노래가 주는 그게 되게 큰게그 노래 딱들어주준다는 그때로 가버리잖아요. 같이 뭐 들었던 장소, 분위기, 맞아요. 향수 다 느껴진다고. 와, 아니면 전 사람이 가수야. 그 가수의 노래가 술집에서 흘러나 올 때. 전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네. 유튜브만 키면 네가 나온다고. 제발 <웃음> <웃음> <웃음> 좀 어디 안 나가면 안되니 봤을 때, 정답! 인스타그램 봤을 때! 아니야, 이거 그거야. 뒤도아 봤을 때! 오늘 하루 욕 봤을 때! <웃음> 옛날 사진첩 봤을 때! 옛날 핸드폰 봤을 때! 그 사람 유튜브 채널 봤을 때! 리플 봤을 때! 새로운 애인이랑 걸어가는 걸 봤을 때! 유모차를 풀고 있는 걸 봤을 때! <웃음> 나 이거 들었어, 이 경험감! 아, 진짜 네. 아니, 전에 있던 회사의 그 다른 분이 전 애인을 만났는데 유모차를 끌고있어어머머머미 묘하겠다. 그 사람의 환상을 봤을 때. 모환적이네요길걷다가 <웃음> 어? <웃음> 야! 에? 아, 아 죄송합니다. 날것 <웃음> 같아. 비슷한 사람 봤을 때. 아아 <웃음> <웃음> <아우, 웃음> 쉿더팩. 닮은 게 외적으로 닮은 걸 수도 있지만 그 향기가 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자주 뿌렸던 향수가 닮은 사람 봤을 때? 향수도 있고 아니 뭐옷 스타일도 있고 특에그 사람의 실루엣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맞으신적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 전화까지 한 적이 있어요.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절대 못볼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있는, 있는 거요 저는 닮은 사람을 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웃음> 어? 설마 인가 걔네? 하고 다 마지막 전에인의 뭐뭐 때전 애인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때? 전 애인의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전 애인의 상태 메시지를 봤을 때? 전 애인의 최근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애인의 꿈을 꿨을 때? 아직 그게 안 나왔네요. 전 애인의 향기를 지나가다가 맡았을 때? 누군가를 떠올릴 때 향수가 가장 확실하게 생각나는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아 이거 이거는 근데 무조건이에요. 특히나 그 사람이 좀 특이한 향을 써서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향이었다가 진짜 한 1년에 한두 번숨 나는 향을 맡으면 어? 이거 그 사람 냄새다. 나도 지하철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냥 생각 없이 노래 듣고 가다가 향기가 딱 지나가잖아. 그러면 어? 한번 이렇게 돌려보게 돼. 음. 그 사람이 비로소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발걸음을는게 공허할 것 같아서 엄청 공허해요. 자, 이렇게 해서 헤어진 전 애인이 생각나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하면서 그 윤건 님의 우리 둘만 아는 이라는 노래가 생각났 어. 요그 가사가 여기 다나온 가사예요. 음. 어, 우리 둘만 아는 맞지. 음. 여러분 잘 잊으세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진 전 애인이 생각나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슛 유, 고! 고. <웃음> 어. <웃음> 아, <씨>. 안녕! <웃음> 안녕!